아, 오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편.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이죠. 3대 왕이죠. 자. 우리가 복수하는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내 성격 에너지 모엇인가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거기서 바라볼게요. 내가 이, 어, 일 중심에서 이 DC형, 디시형 주도형이나 신중형 일 중심에서 상대편 D는 빠른 사람이고 어 C는, 밑에 있는 사람은 느린 사람이고 끌려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IS는 뭘까요? 사람 중 있는 사람에서 위에 I형, 사기형은 빠르고 안정형은 느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D형은 뭐예요? D형은 외향적이지만 환경의 무하게 적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I형은 환경의 우여적이고 그 다음에 S 안정형은 환경에 순응하고 C형, 신중형은 환경에 비판적이다. 그 다음에 D형은 공격적 통정이고 그 I형은 개방적 비통제형. 그 다음에 S형 안정형은 수용적 비통정이고 신중형은 신중형은 비판적 통정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을 갖고 계시면서 보시면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점 으로 디스크로 본 장점은 뭐냐면 진취적이고 결단력 있고 통찰력 있고 직관능력이 뛰어나고요. 이 사람은 설득력 있고 아이 은 설득력이고 감화력이고 그다음에 그 친화력이 무척. 좋은 사람이고요. S형은 성실하고 우자게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들, 협력적이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고 C형은 세밀하고 완벽하고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성급하죠.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신경적이고그 다음에. 어 그, 아이 형 같은 경우는, 사교형 같은 경우는 말만 앞서고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끊겼고 유혹에 약한 거. 결국은 아이 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 형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연예인들이나 이런 걸 보면 무지하게 유혹에 약해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S형 같은 경우는 우유부단하고요. 소심하고 고집이 세고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이익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S형 같은 경우는 이익에 무지하게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형 같은 경우는 우울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항상 부정적으로 본 사람 본 거죠. 그 다음에 혼사일하고 비사교적인 사람이 C형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단일 기절, C형만 있고 D형만 있고 이렇게 되 있지 않고요. 복합 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IC형입니다. D, DCI형이기 때문에 그 주도적이고 분석적이면서도 또그 다음에 친화력 있는 사람,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이, 그 I형, 그러니까 사교형이 없으면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몇 시간씩 강의를 해도 이렇게 강의하면 에너지가 빠지는 반면에 저는 에너지가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의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가 보충되는 그런 사람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려움을 느낄 땐 목표가 상실되고 텅빈 스케줄 있고 비난하고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니까 요번이죠. 요번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도 사우르왕이 왜 다윗을 갖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만만 자기는 천천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비난하고 그 통제권이 상실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 동료 상실, 아이형 사교형 같은 건 동료가 상실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사회적으로 거부됐을 때, 그니까 어이 다윗 같은 경우는 I형이 들어가거든요. I형 같은 경우는 에 동료가 상실되거나 동료가 죽거나 그 다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에에스형 같은 경우 압박, 갈등, 결단할 때 긴장감 있을 때 그럴 때에스형은 힘들어하고요. 배신, 공개, 오해, 비판, 시형은 그럴 때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상호 기대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전번 시간에 얘기를 안 했지만 뭐냐면 아, 어안 했지만 이거 보실까요? 자신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D형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늦게 와도 됩니다. 9시가 출근인데 9시 20분에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늦게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I형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기대치나 상대편의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냥 다 오케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S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안정형 사람은 뭐냐면 나는 잘, 잘할 잘 거야 나는 기대치가 10으로 가죠 점점 그러니까 6, 7 정도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너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니가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C형 같은 경우 신중형 같은 경우 나는 9시에 올 테니까 너도 9시에 와 라고 하는 거죠 원칙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이 C형입니다 이게 상호 기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강요하거나 어떤 사람을 끌고 가거나 어 하면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근데 환경이 장나무로 태어났다. 내가 안정형인데 장나무로 태어났다면 뭐예요? 안정적이지만 내가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내가 편하지 않지만 환경적으로 습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장남, 장녀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할 때 기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환경,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걸 보면서 보수면,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행동 양식을 보면 그 D형 같은 경우, 주도형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한, 필요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만나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그 다음에 연락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직선적이고 빠른 것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I 형 같은 경우 적적으로 사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보고 적적으로 찾아가보고 뭐가서 개입하고는 것이 이제 적지 인간관계고요. 그 다음에 S 형 같은 경우 수동적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에서 끌려가는 사람들 만약 상대편이 S 형이라 그러면 어, 내가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그 그, 사람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쪽.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자, 우리 강용호 박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S형, 그, 그, 그 눈인, 소경이면서 어, 시각장애인이면서 미국에서 어, 차관복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 부시 대통령때요 아들 부시일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그, 그 석, 사모님이죠. 그분이 아내가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의 지팡이라고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그 사람을 리드하지만 절대로 자기가 먼저 이 사람을 주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리드하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수동적 인간관계를 갖는 분이 결국은 모르면 S형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폐쇄적 인간관계. 이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수성가하고 느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사생활 노출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결국 C형, 신중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명 따라 사는 삶.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음악에도 저희가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다방 다이다 열질이죠. 다, 다 다양한 어떤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다고 저것다고 그런 것 사람이 아니라 c 형 같은 경우, 신중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피아노만 친다면 피아노만 계속 치는 사람이 시형이고요. 알형 같은 경우는 피아노도 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도 치고 이런 게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알형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i c 형이랑 밑에 그 밑에 바닥에 i c 형이돼 있죠. 이건 아이형은 사람을 좋아하고 어, 다재다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대편과 설득력 있고 감화력 있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시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자. 사울 왕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즉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번뇌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시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금을 잘태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인 나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수금을 타면 그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거나 수금을 타면 그 그러니까 악령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손인중한 사람이 다답파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양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주, 나중에 골리앗과 싸움했을 때물맷돌로 사람을 갖다 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랑이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싸우기도 한다. 그렇게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그런 준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악에도 조회가 있었던 다자, 다, 다재다능한 그런 아형이었다고 이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했으며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여기 3여사 17장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내게 나와 오고니요. 나와 오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나아가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나왔던 안진병의 얘기하는 건 비슷하죠. 나한테는 금관은 없지만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구스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것이 결국은 다윗 아이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십니다. 40조 4 0절도 마찬가지 그 내용에 여와를 갖다 뭐 얘기하는 어떤 것들 얘기하면서 상대편한테 막 겁을 주는 거죠. 자 여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다. 안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와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겁을 말로서 겁을 많이 주는 거죠. 자, 이게 아이영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두려워 도망간 다윗.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아있을 때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잡혔으므로 다윗 손에 수금을 탈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사울은 수금을 타러 갔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창으로 죽이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는 거죠. 가장 두려움을 느낀대죠. 도망가죠. 그 도망가고 어디로 갑니까? 그, 그, 사우, 저 사무엘, 그, 전지자한테 가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미가 자기 아내가 된미간한 다시 돌아오죠. 자. 첫 번째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분을 끝까지 챙기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두고 남에게 시집간 아내를 찾는 다윗 이 사람이 이 사월왕이 어떻게 해요? 보내버리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미갈을 찾는 거죠 다시 자기 아내를 받아들이죠 자 사모엘 19장 보면 자 12절 보면 미갈의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월이 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갈이 내려보내주죠 그래서 도망시켜주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우랑이 그렇죠 너왜 다윗을 도망가게 했어? 그랬더니 이 미갈이 하는 얘기가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뭐예요?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도망시켜놓고 동도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도망하게 아니으면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회상 25절에서 보면 이런 25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그이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만약 그 다윗을 갖다 정말 사랑했다면 나안 갑니다. 못 갑니다라고 했을 때마다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갔다는 얘기죠. 자, 이, 여기 미갈이 돼서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멸하 3장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에게 전령들이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아, 돌리라. 그런 내가 전에 블레스 사람의 표피 100개와 나와 정원한 잔이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끝까지 자기의 부인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이 아영입니다. 아영들은 인간관계를 갖다 무시하지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갈이, 어, 다진데 시집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동지방에서 이런 게 있죠. 신분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왕가와 결혼하지 않으면 신분상승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형 생각에는 뭐냐면 논리적인 생각이 봤을 땐 만약 내가 이렇게 그 아비가일이나 이런 평범한 여자하고 살면은 결국 난 신분 상승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 사울 랑의 딸과 결혼하면 내가 왕가의 손이 되니까 사울 왕그 미가를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을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지 않았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 앞에서 친구를 찾다 죽어 바로 그 사울 랑의 아들 요나단을 갖다 찾아가죠. 근데 이 죽음 앞에서도 그, 이 사람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친구 관계의 릴레이션십을 믿고 찾아가죠. 자, 자기를 주로도는 사울 왕의 아들과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건참 힘든데 그것을 유지했던 얘기죠. 자, 2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거있습니다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다, 요,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냐? 아,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사울과 사무엘과 같이 있다가 라마에서 사무엘과 같이 있다가 도망해서 요나단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아버지가 너를 갖다 해친다고 생각하면 내가 신호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그것을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런 성격이 일리전심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 또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이 친구가 됐고 그 친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를 자 죽이려드는 사고를 살려주는 사무엘입니다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있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의 아버지이고 또 자기 아내 장인, 아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장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중요시형입니다. 이 사무 그그저 그, 뭐야, 이 사울이 용변을 벌어 이제 굴로에 들어옵니다 그때 뭐냐면 다윗과 그 동료 동료들이 동굴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은 뭐예요? 자 아, 다윗은 그냥 옷을 옷을 천을 갖다가 그냥 잘라 갖고만 옵니다. 자, 보면 24장 4절에 보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얘기하는 거죠. 자기 부하들이 죽입시다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겉옷만 잠깐 베죠.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3월 26장에 보면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머리,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 부은, 그러니까 그 죽이라고 이제 부하들은 죽입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다이 다윗하는 얘기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난 사람을 갖다 필요 없이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사 그 사울한테도 얘기하는,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의 옷자락도 있고 내가 당신의 물병도 있는데 창간 물병이 있는데 당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안 죽였어. 그랬더니 사울이 아, 미안하다라고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또다시 봐저이 다윗을 죽이러 다시 얘기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 장인과의 관계, 그다음 친구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적국까지 피신을 해갑니다. 블레셋에 있는 그 적국, 가드왕한테 가죠. 자, 그날 사무엘상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세에게 가니 아기세에 갈때 신하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왕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다윗이 꾀를 쓰죠. 우리가 보면 그, 그 뭐, 뱀은 미친 척 하죠. 그러면서 문짝을 긋고 침을 흘리고 그 수염을, 수염을 흘리죠.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기 싫어서 막 미친 척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은 다윗은 뭐예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없이 난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할수 있다. 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아이영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보면 이런 거 있죠. 사울이 전리품을 가져온 아비멜렉 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어, 마지막에 이제 죽을, 죽을 때가 됐고 자기가 진 것을 알고 나니까 옆에 자기 부하한테 칼을 갖다 자기를 찔러라고 얘기하죠. 왜요? 남카사람에 죽기 싫으니까 자기를 찌르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그 부하가 그걸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에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죠. 그런데 아비멜렉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투구와 팔찌를 갖고 팔에 있는 고리를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슬퍼하는 거죠. 비록 자기를 죽였지만 슬퍼하고 울면서 저녁때까지 굶식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3월 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 불러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비록 자기를 죽였던 사람이지만 기름부음자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친구의 아버지 자기 장인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다시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친구 아들 무비보셋에서 챙기는 의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 무비보셋이 그 유모가 떨어뜨려라고 다리가 다 다리, 저는 그 절름발이가 그,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부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부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이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비부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죠. 이게 왕과 겸상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라 합니다. 결국 요나단과의 그런 친구 우정을 자기 요나단의 아들 때까지 흘러넘어가는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 인간관계가 있는 어, 다윗이었죠. 자, 그다음에 성정계를 가져오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 상대편이 뭐 보든 말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윗이라는 거죠. 자, 3회 하 6장에 보면, 하느님이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에서 집에, 저,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오베데돔에서 그냥 뭐요? 거기서 그 괴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오베데돔에서 오베대돔에서 이제 성전 성울까지 다윗 성으로 갖고 오죠. 그러면서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춤을 추죠. 그래서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은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오니라. 이 사람들은 다재다능하고 흥이 있고 놀고 이런 것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흥에서 춤도 치고 그냥 상대편하고 관계없이 즐기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나타난 것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쟁 긴장 속에서도 유혹을 못 참는다. 아까 충동성이 있고 있다고 고있 말씀드렸죠. 을 약점에서 봤을 때. 친구를 보고도 욕정을 불탄다. 결국은 이게 뭐냐. 그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한다고 라 얘기합니다. 암몬자손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럴 때요압 장군하고 자기 친구 누구예요. 우리아가 출전하죠. 그래서 뭐요. 근데 자기가 혼자 이제 왕의 왕궁에 앉아 있는데 저녁 때 이제 산책을 하다가 딱 보니까 옥상을 걸리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래서 놀라는 거야 그래서 충동적으로, 어, 저희는 이쁘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고 알아봤는데 보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보면 뭐예요? 자기 친구 부인인데, 그 전쟁통인데, 뭐예요? 전쟁통이고도 불구하고, 친구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동침하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것을 참지 못하는 다윗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보이는 거죠. 자, 자신의 부정을 감추려고 자기 친구를 죽여버리죠. 충정적인데 결국은 뭐예요? 시형. 아주 교미한 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거.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시형을 갖고서 하는 거죠. 아형은 뭐예요? 충정적이었고서 바세바를 갖다 범하죠.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면 다이의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의 손에 들려 요합에게 요압 요합 장군한테 보내죠. 그래서 예, 요합을 갖다 요압 요합 장군에게 뭐냐? 우리 아를 최전방, 최전방에 세워라. 싸움에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게끔 만들어려고 얘기를 하죠 요압이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래갖고 죽여버리죠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충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 아이싱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만 듣고 회결하죠 네가 그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안문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비유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유를 얘기한 거서다윗왕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그게 계속 상대편을 갖다가 전쟁으로써 그이 칼을 쓰게끔 만드는 거죠 여와께서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결국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그 애첩들이죠 후궁을 강간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다혈 우울질 아이형의 특징 다윗은 뭐냐면 대단히 감정 변화가 심한 감성 감정, 감정적인 사람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고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고 편견이 없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그 공동체를 만들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 깡패 뭐 그 뭐돈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죠. 아이 올랑공동체가자 부정적인 사고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매력적으로 볼수 있다. 그 그러니까 아이 형들의 이성적인 매력적으로 볼수있죠서 이런 사람들은 베스트드레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아이 형들은 충동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자 그럼 우리가 바세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을 두고도 외도를 하는 사람, 그바세인데 남편 친구와 관계를 맺는다. 3월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바세바인지 알죠. 그다음 다윗한테 다윗 전용, 정, 저, 저, 저, 어, 전령이 가서 그저 데려오는데 뻔히 우리의 아의 친구가 다윗인줄 알죠. 그리고 왕인지도 알죠. 그런데 이 IS형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에 무하게 민감하고 거기 끌려가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뭐요?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은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한 나이다 하니라. 참 황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이 아이의 성이 어떤 거냐면 다혈 자맥질의 특징은 사람들테 가장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사입니다.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냥하고 태평한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고 풍부한 유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혹 빠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요? 다윗도 사람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풍부한 유머 감각이 있으니까 서로 말이 통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 있고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되어진다. 다윗 왕이 그랬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환경에 지배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교적이지만 삶을 안이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바세바도 상황에 따라서 상황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과 수단의 방법,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뭐예요? 자기의 그 악령을 빼줄 수 있는 그 수금키는 다윗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천천이다. 다윗은 다윗,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어떻게요? 자기가 그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여버리죠. 그럼에도 그렇죠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용변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 다윗을 살려두고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면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울을 아, 다윗을 죽이러 사울은 부활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결한 거죠. 남한테 정말 챙피를 당하고 싫다. 나의 자존감을 끝까지 치우, 치, 저, 지키고 싶다 해서 자기가 자결하는 그런 다윗 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이런 거죠. 사울의 제사장이 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디시정입니다. 디형은 뭐냐면 디형과 디형이 논리적인 디형이 그 어떤가 그 추진력과 시형의 논리적인 것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잘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한 사울이었다. 디형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가장 중요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있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웅동에 숨으며 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함에뭐라 그래요? 사울이 직접 번져 화목 제물를 갖다 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이 주도형입니다. 자, 그럼 이, 이 사람들의 그 담집 우울증의 특징이 이 사람이 뭐냐면 목적 의식 이 뚜렷하고 섬세한 사람이다. 섬세하다는 것은 시형있게때 섬세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면하고 유능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이 그 장점만 거의 썼거든요. 영리하고 분석적이며 단호하다. 영리하고 분석적이며 단호한데 이것을 사우랑은 아주 나쁘게 씁니다. 스스로 자신을 주도자로 개발시키고 논쟁할 경우 손해를 봅니다. 이 사람과 논쟁을 보면, 논쟁하면 논쟁 결국은 항상 이 사람은 상대편을 갖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좋다 해서 논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전적이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까지도 난처하게 만들어준다. 그다음에 매우 경쟁적이고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할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독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적이나 분노를 품, 항상 품고 사기 때문에 항상 화를 내고 언제 어느 때 성격이 바, 바뀔지 모르는 그런 급한 성격을 갖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정확하고 신뢰, 신뢰할 만한 연하단연하단 같은 경우 아버지 사우랑 속이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다 여기서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여기 S와 C형을 갖고 있습니다 S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갖다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남이 위해서 끌려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느리면서 사람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 친해질 수 있었다 아이씨형인 다윗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시형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논리로서 맞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사를 하나님 여와께서 증언하시니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 내아버지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에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낸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만약 그렇지 않을 때 네가 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내 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돌보다도 먼저 돌보다도 가까이 있으면 너는 다시 아버지야, 그런 저희가 없어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만약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보, 돌멩이 바위보다도 더 앞에 가 있으면 너는 그때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도 면밀한 것은 뭐예요? 시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것은이 사람이 특징은 뭐냐. 점액 우울증은요. 어, 가장 친절하고 온유하며 화를 내거나 적대감을 품지 않는 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타인을 난처하게 하지 않고 가장 합당해 말하면 신뢰함하고 정확하다, 단정하고 조직적으로 일하고 두려움을 두려움이 많고요. 그다음 이기적이고 비판적이면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기적이지만 입기적이고 비판적이지만 정체성이 없다. 왜 S형은요? 자기가 모든 결정 내리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다. 타인에 지나치게 참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압력 밑에 누구의 지시하에 있을 때 일을 잘한다 자기가 무슨 결정하 거나 리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끌려간다고 얘기하죠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인천 대교를 만들 때 인천 대교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D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은 뭘까요? 설계하는 사람은 바로 시행입니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D형이 야 인천 대교를 만들자 그랬더니 C형이 뭐라고 하냐면 아 사장님 인천 대교는 조수간만의 차가 많아서 시멘트 유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시형은 D형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할거야안할 거야. 빨리 해갖고 와. 그러면 C형은 거기 설계에 맞춰갖고 설계해갖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S형 뭐예요? 지금 점액 우울질 이 사람처럼 누구의 압력 밑에 누구의 지시하에 있을 때일 열심히 하고 순응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애형입니다 그러면 아영은 뭐할 거예요? 아영은 거기를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영이 될 수가 있다죠 인천대기를 놀러 다니고 공항 가고 온는 사람이 아영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기질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부인 미갈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무척 살았기 때문에 사우랑으로부터 도망치 하죠 그래서 18장 20절에 보면 사울을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을 그래서 두째 딸 첫째 딸을 주려고 다가 둘째 딸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19장 17절을 보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아 사, 다윗이 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도망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죠 만약 사랑했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C형과 D형이 있습니다 뒤에 D형이 있으니까 내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회상 25장 45절에 보면 사울이 그 이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리메, 갈리메인이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어준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가는 어떻게 돼요? 다윗을 버리고 다니실까요? 만약 진짜 20정, 18장 20절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면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거고 다시 재혼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미가를 찾죠. 첫 여인, 첫 아내를 찾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에 뒤에 C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별 벌이 없고 이제 쫓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저 사람 별 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옮겨버리죠. 그게 D형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D형들이죠. 자, 그러면 다윗을 비난하죠. 또, 뭐야. 성경에서 다윗이 아내로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고 사우로 딸로 표현했다. 그것은 뭘까? 이 사람은 사우로 다윗의 아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사우엘하 6장에 보면, 6, 6장 16절에 보면 여와가 괴를 다윗성으로 옮기죠. 그죠. 그럴 때 뭐냐 미갈의 창으로 내다본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그 아주 그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라면 밖에 가서 다윗왕과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미갈의 창으로 내다본다는 얘기죠. 미갈 같은 경우, 시형 같은 경우 자기 사생활을 노리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창에서창에서 창에서 내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 왕이 여우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딱 보고 저건 저건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로 오신지 비열비, 비아냥거리죠. 비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적인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기분 나쁜 걸 왕인데 자기 기분 나쁜 걸 얘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의 중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디형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우울 담집주는요, 자기 의지와 결심에 안정되어 간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편한 거라는 얘기죠. 잘할수 있는 것도 없고 잘못 하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거칠이 없이 능률적인 것이 따진다. 능률만 따지는 거예요. 능률.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그것만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마음이 말투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비아냥거리죠. 비판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괴롭거나 힘들 경우 분노를 지닌다. 자, 가족의 경우 호평을 일삼, 며 실수에 대해 혹독하고 분석력과 완벽성은 상대를 궁지로 멀니다 만약 이런 분이 아버지거나 어머니였을 경우에 이 아들의 자녀들은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어, 만약 93점을, 90, 만약 7점을 받, 받아왔으면, 야, 너왜 하나 맞으면 100점인데 왜 90점이 뭐야? 9 0점 맞은 사람은 칭찬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항상 뭐요 능률적인 거 그런 것이 가장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부모들은 정말 제가 봤던 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바뀌어야될 사람들 시기형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에서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 집에서 두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실수로 해서 그 19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어떻게 돼요? 두두 두그 여자가 회사는 거의 비슷한 시기 했는데 한 여자가 눕다가 아들이 깔려갖고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밤중에 20절에 보면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의조정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 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하게 얘기하고서 뭐예요? 내 아이들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사울, 저, 다유당이 뭐라고 요 야, 그 아이를 잘라갖고 둘다 나눠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진짜 자기 그 아이 엄마가 뭐라 죽이지 마세요. 그 여자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유당이 하는 얘기가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신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 1기3장에 보면 삼장 사절에 보면 신제 이, 그 다윗 성장 지키던 신당에다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에그방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어그 성의 공사가 주의 성의 공사 끝나기를 기다리다 어떻게요 해그 사람이 뭐냐면 일천 번제를 지냅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이 일천 번제를 한꺼번에 지냈는지 그다음 일 1천일 될지 그 천일 동안 지는지 그 나타나지 않지만 이 정도로 뭐냐면 그런 어떤 그런 형식이나 그런 것이 무지 치중한 사람이 바로 이 D형들입니다. 그렇게 1천 먼저 드렸고요. 그다음에 성전과 궁전을 동시에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열왕기상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 에 열왕기사 7장 1절에 보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만약 그 7년이고 1 4년이면두 배인데 다윗왕이었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윗왕이었다면 성전이 1 4년 걸리고 자기 궁은 7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에 그만큼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성전과 궁전을 갖다 건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전으로 언약계를 옮기다.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해요?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를 다 모이 솔로몬 앞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괴를 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언역계와 여러 가지 모든 기구들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모든 걸 메고 올라가게 만들어 주죠. 그러면서 상대편들한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을 무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누구예요? 디영대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양으로 양으로 많은 것들 갖다 해던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대한 성전 봉헌식이 있었죠. 그때 11개상 8장에서 8장 6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희생재물 드리리다, 드리니라 리리다드 그러면서 곧그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14일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게끔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야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갖다가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대한 봉원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이런 거 성전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11기상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와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계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설 처소로 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멋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계속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묶어두려고 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나중에 나오는데 자 볼게요. 솔로몬의 여자들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여자들을 구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외방 이방,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고 라 얘기했습니다 근데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와 너희와 와너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뭐예요? 솔로몬은 그 말씀을 무시했고 그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형이 하면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로맨스야. 너희들이 하면 불륜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야. 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다음에 왕이 후궁이 7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내가 아니라 그다음에 첩이 3 0 0명이0 천명이죠. 천명. 1000명. 그러면 천명을 다한 번씩 하려면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3년 몇 개월이 걸리죠. 그죠그 정도로 이... 여인들을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금 저희가 다문화 가정들이 있죠. 다문화 가정들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 이슬람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이들은 이슬람 문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시바 여왕이, 여왕이거든요.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 오죠. 시바 여왕 여왕과도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보면 천한 명이 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후궁 후궁과 첩비 있으면 아내와 아내와 이런 걸 보면 천 명이 훨씬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 솔로몬은.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 바로 의 딸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솔로몬이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장 1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누구예요? 솔로몬의 얘기죠 다윗이 아들이니까 전도자가 이랬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더라고 얘기를 하죠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이땅 위에 있는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없이 다 흘러간다고 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들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 길들과 내 눈에 보인 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너희들은 항상 마음을 정결히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전도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담접지 지형의 특징, 특징을 보면, 일중심의 사람이며 추진력은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그 많은, 그, 뭐 큰, 제일 큰 영토를 갖다 만들었죠. 창조 중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추진력이 많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책임감이 강하면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한다. 상대편을 꿰뚫어보는 직관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길게 얘기하지 않으면 결론만 중요하게 여긴다. 거칠어 보이지만 지혜가 뛰어나고 고정관념에 치우지 않는 그런 도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디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그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을 갖다 말씀드리면 아까 하나님 여기서 계십시오. 이 우리가 만들어드렸으니까 여기서 계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나보다도 하느님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여자를 더 좋아하면 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했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AD 70년경에 이루어집니다. 그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소, 그 솔로몬 궁전이, 왕, 궁, 성전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 준비한 건데요. 이 오늘 이 교훈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요? 해 전도서 말처럼 우리는 정춘을 젊었을 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고 방탕한 생활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